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리을 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영어와 한글을 같이 보면서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발 발. 말, 말, 별, 별, 불, 불. 칼 칼, 물, 물, 길, 길. 글글칠칠팔팔 팔.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글자를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과 영어를 보고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불 불, 말말 말. 별, 별, 발 발, 7 7 팔, 팔, 물, 물, 물, 물, 물 글, 글. 길 길, 칼 칼.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리을 받침이 사용된 한 글자 단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